내 안에 적군이 있어요. 주식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줍니다. 돈을 벌수 있다, 가난한 서민도 돈을 벌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저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10년의 세월이 말해줍니다. 저는 주식으로 제 직업을 잃었으며 이혼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주식만을 생각한 아주 불효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주식은 정말로 중독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각종 책에서 쓴 기법을 보고 단기 개념으로 쫓아다니다 보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노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추격 매수, 몰빵을 일삼았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 골든코러스니 속도니 거래량이니 보조지표니 다 말해주지만 하면 할수록 수익도 나지만 결국은 손실을 기로해서 괴로워해야만 했습니다. 존 템플턴이 말하다군요. 실수로부터 배우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았더니만, 심리관리, 자금관리, 시간 분산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더군요. 그러나 고쳐지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서 자연의 법칙에 적용되어 습관적으로 일상에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데요. 심리라는 것도 내 자신에 있으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물적 본능으로 미수, 몰빵으로 질리고,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고 손실이 나고서야 냉정을 찾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랬나 싶을 정도로 내안의 적군이 잠시 나를 잠식해버리고 깨어나면 냉정을 찾는 헐크와도 같은 생활의 연속입니다. 돈 잃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나의 소중한 시간 30대를 마감을 했습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발전이 없이 그냥 내안의 적군이 점령한 상태로 내 자신을 죽음에 외투으로몰아넣는것 같아 숨이 막힙니다. 결국은 전 투기 철학만 있지 투자 철학은 없으며 인내하려는 마음도 기다리려는 마음도 없으며 내 몸을 학대하면서 모르핀의 달콤함을 아는 마약 중독자 같이 살아갑니다. 나폴레옹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승자와 패자의 차인것 같습니다. 내 안의 적군을 물리치지 못하면 기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쓰시네요. 돈을 벌기에 앞서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야 할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 여러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 보시고 행복들 하세요.